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가 어, 자세를 하시면서 손목이나 팔꿈치 쪽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 있으셨죠? 네. 오늘은 손목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자세를 보통 많이 하죠? 기본 한번 고양이 자세 가볼게요. 발등과 손바닥이 바닥 쪽에 깊이 닿게 됩니다. 이때 네. 이 손의 모양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활짝 펴셔서 하는 것들 제가 여러분 고양이 자세할 때 설명을 해드렸었죠. 손가락 사이를 활짝 펴시고요. 또 손가락의 뿌리에 해당되는 다섯 개 점을 모두 바닥에 닿게 내리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손목이 1번 힘이 들어가는 위치라 그러면 이 손가락 뿌리 라인이 2번 그리고 손가락 끝에 지문이 있는 부분이 3번 그러니까 세 라인으로 나눠서 손에 힘을 쓰시는 거예요. 손목만 힘쓰시는 게 아니죠? 네. 발등을 잘 지지한 상태에서 손목과 손가락 뿌리 그리고 손끝에 지문 부분 세개 라인으로 힘을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팔꿈치를 이렇게 앞으로 밀지 마시고요. 아주 살짝만 뒤로 약간만 굽혀주시면 손목에 힘이 이렇게 수직으로 집중되는 것보다 약간 아주 살짝 뒤로 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바닥의 중심 부분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여기를 꼭 밑으로 눌러보세요. 그서 발등을 꼭 지지하면서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잠시 중심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이동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손가락 끝에도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의 뿌리에 해당되는 손바닥과 손가락의 연결 공간 있죠? 여기를 잘받아으로꼭 눌러주세요. 잘 하셨구요. 손목이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엉덩이 들지 마시고, 이렇게 엉덩이 내린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손을 양 옆으로, 왼손은 왼쪽,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보내 볼게요. 발등 지지하시고, 엉덩이는 약간만 들어서 해 볼게요. 네. 처음에는 왼쪽 팔에 중심을 실어 볼게요. 왼쪽 손가락 끝. 손가락의 뿌리, 손목까지 같이 사용하세요. 소목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른쪽으로 중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손가락, 손가락의 뿌리, 손목, 세 군데 나눠서 힘쓰고 있죠? 왼쪽, 손목이 약한 분들은 엉덩이 내려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 네. 어, 이제 요가 자세 중에서 고양이 자세라든가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서 하는 네, 차출한 가사나 네, 이런 거는 음, 흔히 여러분들이 플랭크 자세 있죠? 플랭크 자세 할 때도 손목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다운독 자세 할 때도 손목이 아파서 잘안 되는 분들이 있죠. 지금 왼쪽으로 또 중심 이동했고요. 다시 오른쪽이에요. 손을 사용하면서 몸의 중심을 잡는 이제 이걸 암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동작을 할때손목에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 자체가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손목을 물론 다른 부분에 몸의 중심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 손목 자체도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잘하셨고요. 손의 방향을 이렇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손가락 끝에 지문 부분 있죠? 그리고 손가락의 뿌리 어디였죠? 손 바닥과 손가락의 이 경계선이 되는 부분이죠. 이 관절에 힘을 실어주세요. 네. 어, 지듯시 손가락 끝, 그리고 손가락의 뿌리, 손목 세라인에 힘을 나누세요. 앞으로 천천히 뒤로 앞으로 천천히 뒤, 이렇게 앞뒤로 가벼운 게 갔다 왔다 움직여 보시고요. 여기서도 좌우로 움직이셔도 돼요.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손목이 많이 아픈 경우에는 엉덩이 높이를 더 낮추시고요. 손을 더 무릎 쪽으로 가까이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은이 손목 쪽에 조금 더 강하게 이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손목 자체는 근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인대하고 힘줄 조직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강화가 될 필요도 있고요. 너무 많이 수축되어 있는 부분 지금 이 자세는 어떤 데 도움이 될까요? 손목 터널주 부분이죠. 안쪽으로 많이 굽히는 동작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함으로 인해서 안쪽이 수축되어 있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손이 저린다거나 이런 증상들,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깥쪽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사용하면서도 자연적으로 약간 이렇게 안으로 굽힌 상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아주 심하게 이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두 분들 손으로 이렇게 작은 동작들 계속 굽히면서 많이 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기 쉽죠.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동작이 되겠죠. 네. 잘하셨고요. 내 손등을 바닥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자세를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회원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이 각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 이 각도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라운드 숄더. 어깨와 등이 많이 굽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 등이 바닥으로 잘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들려있죠. 들린 상태에서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최대한 무릎하고 손끝을 가까이 놓으시고요. 엉덩이 그대로 내려서 손가락을 이렇게 활짝 펴시면 손등에서는 끝에가 손톱이잖아요. 손톱이 바닥에 잘 닿게 해보세요. 손톱 다섯 개를 모두 바닥에 내려놓으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많이 등이 굽어있는 분들은 이렇게 팔꿈치를 약간 살짝 이렇게 바깥쪽이 약간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손등이. 이렇게 손등을 조금 더 내리는 상태 연습을 좀 자주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반 정도밖에 안 닿고 손가락 쪽은 닿는데 손등 이 위에, 손가락 윗부분의 등이 거의 안 닿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등이 반듯하게 펴지지 않는 것, 어깨가 굽어있는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볼게요. 손가락의 등 부분 있죠? 손가락의 등. 손등은 여기는 빼고요. 이 밑에 손가락 쪽에 4개의 네등 부분. 두 번째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대시고요. 엄지손가락은 손가락의 바닥면을 이렇게 짚으시면 돼요. 손등에 손목과 손등에 강화를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손등과 손가락 사이, 여기를 강화시키고 있죠. 손등을 꾹 밑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동작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손가락을 끝으로 바닥을 지지하는 이 동작을 할때 있죠. 이때 이 손가락 자체의 이 관절들이 모두 힘을 고르게 사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편 상태에서 힘을 쓰고 있죠. 일상 생활에 손가락을 굽힌 상태에서 힘을 쓰기 때문에 펴서 이렇게 지지하는 힘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자체로 꾹 눌러서 바닥을 지지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처음에 손가락 살짝 펴서 앞으로 뒤로 했었고요. 또 좌우로도 했습니다. 전체 마지막 복습하고 있죠. 네. 손가락의 방향을 안쪽으로 돌려서 지금 이 자세는 불편하신 분들은 엉덩이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손을 더 안으로 가져오셔야 되겠죠? 앞으로 뒤로도 움직여 보시고요. 좌우로도 네, 손목에만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려면 손목, 손가락의 뿌리 부분, 손끝의 지문부분 세 라인으로 나누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손등이 바닥에 닿게 내렸습니다. 손톱 다섯 개를 모두 바닥에 대시고요. 손가락의 등 부분도 호흡 밑으로 내리려고 하시고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손가락을 손가락의 등 부분을 바닥에 대죠 이렇게 네. 이때도 앞으로 뒤로 중심 이동해 주셔도 되고요. 왼쪽 오른쪽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손목의 각 부분을 강화시키는게 상당히 상체하고 하체를 같이 사용하는 근력운동을 할때 힘이 여기에 실리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잘 지지할 수 있는 받침대 역할을 발이 우리 다리, 다리와 골반을 받쳐주는 것처럼 손 전체가 팔과 어깨 등에 지지하는 받침대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목을 강화시키는 동작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용아입니다.